이 u e s o 아, 늘 t 마늘 e 나는 마늘 l 갖고 시작을 했어요. a t t l e Battle, Battle, Battle, b a 게 t l e Battle, b a t t 고아보리 아유 이 좋은 사람들 보고 또 즐겁고 분위기 좋고 기분도 좋고 끝내 줍니다 <웃음> 몇시에 오셨어요? 지금 한 1시 한 반경에 왔어요 2시 조금 안 돼서 온것 같아요 음, 얼마나 저춰 아, 아직까지 뭐 그냥 그림만 구경하고 있습니다 <웃음> 저, 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건데, 마리스보다 같이 이제 어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분위기고,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오케이, 항상 그렇죠. 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초, 처음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처음 왔습니다. 오, 어떠세요, 오늘? <웃음> 처음 왔는데, 뭐, 사장님 말씀 듣고 왔는데요. 뭐, 조항보다는 우리는 낚시를 왔다가 즐기는 게 아니라, 뭐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장소는 뭐 지금 포인트 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지금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그 아침 되면은 고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때 보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무리 티어 회원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니다민키가 아, 아, 정이원이요. <웃음> 아, 지금 민키는 주인이 민키는 안 줬다고 이거 먹도 안 합니다. 지금 상겹살 주도 안 먹습니다. 대단한 아이고, 놈입니다 아이고, 이거. 아, 아, 아, 뭐 아, 네.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쪽또 이게 불러 있는 게요. 안낳 이름도 모르 나이도 모르 고 주변 아무도 안낳혀 근데 <목소리가> 우리 그자는 어린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내가 볼때는 어린 것 같은데. 어... 애가 그전에는 저런 때을 고생을 안 하잖아. <목소리가> 아 여전 뼈아리가 <목소리가> 어때 저런 뼈아리가 <목소리가> <줄어버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 네, 만나면서 아버지 아니 아버지인감두통띄어야돼아버지인감두통 자기 쭉권는 내가 <목소리가> 딱소주면은 <또 목소리가> 주세요. 잡고 네 영동 내려가서 내가 지금 11년째 버티고 사는데, 그걸 최고 잘하는 게이이며 영둥에서. 나는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낚시할까? 매주. 일년 <웃음> 거의 12달. 그러고 가서, 일요일 날 집에 가면 거의 열한 절수 있잖아. 잠깐 씻고, 야네 가게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누가 일행 있으면 얘기 좀 하다가, 없으면. 집이 가서 개 개밥도 한번 주고 어? 아 집이 떡난 거예요? 태풍 지나고 지안 날로 가면 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 바로 땅에 빠져나잖아정이는 아, 아, 거야. 그 아. 어디요? 아, 아, 그 아. 그. 근데 준설 작업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니까. 고기 나오거하고는 근데, 근데... 준설을 해 봐도 고기는 여니까. 아, 근데... 네 낚시하는 전 감독 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4월인데요 어... 야간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낚시TV 친선 낚시대회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 한 30여 분 정도가 여기 현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 낚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상당히 큰 고기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죠. 선생님, 고기 잡으셨다고 하세요? 네. 커요? 사짜 네. 정도? 사짜? 재봤어요? 네. 아, 아. 축하드리고요. 그, 그러면 은 사짜 잡을 때 손맛이 상당히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왜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사짜 정도 되면 힘좀쓸 텐데. 힘안 썼어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본인이 힘이 쓰신가 보구나. 막 그냥 음, 강제로 음. 끄는 거 아니에요? 또뭐 아. 입질 형태는 어땠나요? 아, 이제 한세 마디 정도 딱 올리다 옆으로 끌더라고. 아, 올린 다음에 옆으로 끌더라. 아. 그럼 뭐 참질 타임을 늦? 뭐. 아안 늦었죠. 아,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 채비는 어떻게 구르탱? 이봉. 이, 이 원줄은 어떻게 쓰죠 이오줄. 이 아우 그걸로 다잡신 거야? 이오줄로? 보통 이제 현장에 나오시면 한 3, 4호 이상 줄들을 쓰시던데. 아, 나는, 나는 다 이었지. 아, 좀 가변철로 벼 하신 모양이구나. 몇 칸대에서 나왔어요? 36. 36대. 36대. 어. 지금 몇대 편성하셨어요? 8대요. 8대. 주로 편성된 게몇 칸대? 28서 36까지. 28서 36까지. 어때요 그 뒤로 분위기가 어, 우주로 하고 삼 위대에서 또 하나 입지로 왔었는데 네. 터지고 네. 그러고서 이제 꼼짝을 안했뭐 딸려 나오다 터진 거예요 어, 걸었다가 터졌어 걸었다가 네. 팽이가 아, 떠오라 팽 소리 나더니 터졌어요 네. 사실 이 대물은 한방낚시 아닙니까 그러죠 예 네, 정신을 바짝 차려셔야 될거 <웃음> 내일 아침에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네 화이팅. 네. 자, 지금 사짜를 잡으신 조사님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한번 고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얼마나 큰가 뭐 보여주세요 놓치는 건 제가 책임 안집니다 와 길이가, 와, 길이가 길군요 그게 살얀한 네, 네. 음. 모양이구나 살얀한게양 음. 네, 순놈 같아 순놈 음. 사장님 닮았네. 날씬하지이 보니까 나이 반대로 나 줄게. 반대안이 예, 예, 머리 이쪽으로. 머리 이쪽으로 응, 뒤집어서. 네. 이렇게 걸었어요? 네, 잠시 기다리시고. 응, 살짝 아, 42cm 나오네요. 42cm 아, 대단합니다. 이게 배가 이렇게 됐으면 더 네. 이뻤을 텐데. 그치? 간고기는좀 이렇게 길질 않지. 네. 아니 뚱뚱하지 않지. 저, 누구야 누가 걸었다면것도이 정도 되면 어떻게 입상권 예상하십니까? 아니 아마 뭐 3등 안에는 들어가죠. <웃음> 정말로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쪽에 또 잡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땅 나베기 만대. 만대일까요? 어, 뭐 첫벌이 정도? 어, 잘한. 2시, 3시, 9시 정도 되각합니다 <목소리도> 이리 와서 잡힌 것 같습니다. 아, 할 수가 있었네요. 예. 얼른 많이 넣으시고. 예. 네. 아까도 올라왔었는데,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못 봐, 못 봐시오. 한국도 한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금도 그럼 사공대로 잡으신 거예요? 네. 어떻게 뭐잘 올립니까? 아니 전못 봤어요. 그럼 주무신 그... 거아니요 혹시? 아니요 저 낚시맨이라고 웃겨서. 네. 그러면 어떻게 아시죠? 옆에 옆에서 아, 옆에서 올올다고 보네요. 아 옆에서 호를 해 주셨구나.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어쨌든 잡으신 겁니다. <웃음> 반은 네. 달라고 그래야 반 우리가 <웃음> 달라오려야 네, 반. 네반 드리겠습니다. 아이 반이나다 가져가십시오. <웃음> 기분 좋죠 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했어요. 죄사들. 그데 이제 짧은데는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긴데로다가 이제, 이제 편장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좀 음. 손맛을 봤습니다. 입질은 좀 어떠? 네, 입질은 뭐 찌에 대한 그거는 끝까지 다 올립니다. 음. 네. 뒤집을 정도로다가 다 올리고 하니까 음. 입질은 참 확실하게 합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수심이 어떠가요 수심은 80에서 1m 정도 됩니다. 80에서 전체적인 내가 한 80에서 1m 정도 됩니다. 이제 내 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위를 대비하는 거죠 예 차이 뭐 그런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쪽에가 이 지금 수심이 거의 완만하게 그 수초도 이제 드문드문 바닥에 깔려있고 앞쪽에 이제 수초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고기가 지금 산란철이다 보면 거의 이제 수초지역이나 수심층 얕은 지역을 노리거든요 그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될수 있으면 수심이 1m 이내권 고그 수심층을 지금 전부 다 공략을 해서 이제 그 붕어들을 좀대물를좀 좀 노리려고 노려보려고 좀좀더이게 대편성들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웃음> 그렇지 음. 쉬는 타임이지 아선생님들 이제 새벽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예, 예. 몸을 밤을 새워야지 혼자 네.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찌는 음. 지금 저 물소리가 고기 소리가 맞긴 맞아요? 예 고기가 지금 뒤집는 소리예요 어 아, 그런데도 가까이 있으면서 물질 않네요. 그게 고기가 딱 들어오면은 이 예, 따라온 고기가 뭐지 뛰는 고기는 잘안 먹어요. 네. 그 옆에 이제부 오는 고기가 네. 먹는 거지. 대물 낚시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제 생각엔 그 어, 일탈이라고 라죠. 일탈.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야외에 나오게 되면 어, 정말로 그 녹색 캐밀라이트 불빛만 봐도 마음이 설레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푸근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러고. 어, 자연하고 제일 가까운 일선에서 있,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재미있는 일도 많아요 또 낯선 곳에서 하룻밤 셀수 있다는 거 그런 묘한 재미도 있고 어, 뭐 아시다시피 <웃음> 대물낚시를 하다보면 어차피 찌올림은 그렇게 자주는 없어요 가끔 음, 찌가 올라오는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찾아오는 건데 어, 그 찌올림을 기다리다 보면 그 자연의 그변화라고할까요 시간에 따라서 물안개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바람도 어, 뭐, 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몸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도 내림낚시도 해보고 뭐그 기타 다른 낚시도 많이 접해봤지만 <웃음> 대물낚시는 이, 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 대물낚시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많이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웃음> 하룻밤 또는 이틀 길게는 3,4일씩 노숙을 해, 해야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다 보면 이 대물낚시가 힘들더라도 어, 또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진짜 밤, 밤새도록 찌올라오는 거한번 볼까 말까 한데도 찾아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낚시 TV 그 팀들 친선 낚시대회가 있어서 어 저는 이제 다대 편성은 못하고 어 이쪽에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대만 가지고 밤낚시를 하고 있는데 <웃음> 모르겠어요. 그뭐두 대를 펴나 <웃음> 열 대를 펴나 이제 어차피 한 마리 성부기 때문에 또 잘하면 두 마리 가지고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게이 대물낚시입니다. 지금 이제 야간 촬영은 계속 이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입지를 자주 오는 그런 형태의 낚시가 아니다 보니까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촬영을 해서, 뭐, 채비라든가 아니면 주변 그런 환경 같은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건이 여기까지 허락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